미술랭 우리나라의 모든 수를 사랑하는 미술랭의 피카체와 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kay, so I'm um, Laurent uh, from France. I'm uh, Steep from Belgium.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는 정장님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연유. Oh, 잠깐만. Yeah. Oh, yeah. <웃음> 이거는 꼭미술랭에서꼭 다뤄봐야 하는. 들고 와봤습니다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약간 현대 백화점정에 파는 음, 식초 같은 느낌 정말 정말 정말 석말주소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주말요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토를 불러와. <웃음> <웃음> 그 석이버섯이랑. 약재들도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당귀, 국화, 민들레 이렇게. 이거 약입니까? 도수가 <웃음> 13도예요. 서귀 원주조에서 만든 약주입니다. 서귀 원주조. <목소리> i don't know. 리 w h a t to say. l e oil. Yeah, olive oil, exactly. <웃음> <웃음> 음. 음, 향이 진짜 특이해. 버섯 냄새. 향. Let's try. Nice to know what you meant. 짜 It's b i t bitter. Yeah, it's very bitter. It's a b i t bitter. n o what is in there? b r u f e or something like that? 장난연이 j 장난연이네. 와! 예술이다. 약주다. 음. 약주인이 한잔더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어르신들 선물 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쓰진 않나? <웃음> 한약방 느낌? 나. 어, 맞아. 한약방 느낌. 처음에는 아빠가 먹는 한방 캔디 같은 느낌? 응, 음, 목캔디 그거에다가, 목캔디 <웃음> 어, <웃음> 버섯, 버섯 올라오고, 찌릿하게 끝나는. 음. 되게 부드럽고, 풍미가 아. 되게 풍부하고, <웃음> 냄새를만 맡으면 약간 정말 누룩, 효모, 이런 냄새가 약간, 나요 알코올 냄새 전혀 없고 근데 입 안에 있다가 넘어가는 이순간에 이 모든 맛이 다 달라 뭔가 다 느껴져 차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약간 떫은 그런 맛도 나는 것 같아 약간 너무 국화랑 민들레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취향의 들레라 다른 오버 해보는데 no yeah 미니드란 using... it has a mushroom in it. Mushroom has other different herbs too Different herbs but mm -hmm. the main ingredient is mushroom People tend to be really... Yeah. yeah. <laughs> <least they're> so... <laughs> no, it's not like... So, like people, c o r e a z y a s w a l l like Oh, I have mushroom, w h a t do I do w it h t h a t I'm gonna go with mushroom Jesus Christ I think o u l d eat a good food I think I should eat the meat in a good e s t a u r a n t t h i n s h o u d eat the e a t n a good restaurant Ah, i t delicious I think I should eat the meat in a good restaurant You should eat the meat in a good r e s t a u r a t 전화하고는 또안 맞을 것 같아요 그는 미끼한데 맛이 프레쉬하지가 않아서 요리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스테이크 소스류 이런 걸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은 어, 진짜 맛있다 최근 마신 술 중에 제일 인상 깊지 않아요? 인상 깊어요, 어, 진짜 그러니까 마시면 은이 산과 버섯이랑 천둥 번개가 그려져 우는 건가?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어른들하고 어른들은 술 많이 마시면 안 되시니까 몸에 좋은 약이랑 같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응. 사람이 술 마시면 은 응. 흥분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차분해지게 맞아요. 하는 느낌이에요 선비처럼 응. 차분하고 좀 이렇게 정돈돼야 될것 같아요 <웃음> 우리 지금 두 사람. 어 <웃음> 쥬랑